이지아기 배우는 채널 이지TV의 이지입니다 네 오늘도 발표할 때 쓸만한 아주 재미있는 스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스킬은요 바로 모핑 효과를 활용한 스킬인데요 지금 이렇게 뭔가 이미지가 입체적으로 변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 바로 모핑 효과를 활용한 것입니다 파워포인트 2016 버전부터 할수 있는 건데요 자 지금부터 이것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필요한 이미지를 구하기 위해서 구글로 들어왔는데요 일단 여기에다가 페이스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미지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 있는 많은 이미지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저는 이것은 영상에 쓸 거기 때문에 상업적인 목적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도구 사용 권한을 수정 후 재사용 가능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든 수정해서도 쓸수 있는 무료 이미지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저는 제가 마음에 드는 이미지가 이게 마음에 드네요 이것을 선택해서 오른쪽 복사한 뒤에 파워포인트에 그대로 가지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이것을 딱 크게 해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행성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행성들도 따로 한번 검색해 볼게요 여기다 영어로 planet png 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정 후 재사용 가능이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미지들은 다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크기를 좀 작게 만들어주고요 또 지구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복사 붙여넣기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런식으로 행성을 5개 정도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여기 있는 저작권이 전혀 문제없는 여기에 있는 이미지들을 활용해서 지금부터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다섯 개의 이미지가 다 현재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만들려고 하면 오핑 효과를 활용해야 합니다. 자, 이것을 마우스 오른쪽 일단 복제 똑같은 것을 복제한 뒤에 현재 맨 오른쪽에 있는 이네 개를 오른쪽으로 옮겨 볼게요. 슬라이드 바깥쪽으로. 그리고 지금 현재 하나만 남은 이 행성을 크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채 이동을 시켜 주고요. 그리고 텍스트를 똑같이 입력을 해 볼게요. 이렇게 입력해볼게요 해봤더니 흰색이라서 지금 잘 안보이죠? 그래서 뒤에 있는 이 이미지를 조금 어둡게 만들어줄게요 그림도구 서식 수정 들어가셔서 밝기 마이너스 40% 어둡게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텍스트가 잘 보이죠? 그리고 두번째로는 무엇을 또 복제한 뒤에 여기 있는 도형을 다시 왼쪽으로 옮겨줍니다 그리고 좀더 작게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이미지도 옮겨서 크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내용도 좀 바뀌겠죠? 그리고 이것도 내용도 이렇게 막 바뀔 거고요. 자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 있는 이미지 작게 만들어서 다시 왼쪽으로 옮기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었던 행성도 가지고 와서 크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것도 3으로 바꾸고 또글 내용을 바꿨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었던 이두 개의 이미지도 좀 왼쪽으로 좀 옮겨줄게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다시 한번 슬라이드 복제 이것도 작게 해주고 왼쪽으로 옮긴 뒤에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도 가져와서 크게 해주고 텍스트 바꿔주고 마지막 다섯 번째도 복제, 작게 해준 뒤에 왼쪽으로 가지고 와서 크게 텍스트 바꿔주고 점점점. 자이 상태에서 전환 모핑 효과를 주게 되면 어떻게 변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소개할 다섯 개 행성들 중에서 첫 번째 행성은 바로 이런 행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성은 또 이런 행성이고요. 세 번째 행성 이런 행성이고 네 번째 행성 이런 행성이고 마지막 다섯 번째 행성은 이렇습니다 어려운 개념이나 이론 같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설명해야 될때 그리고 이미지에서 중요한 부분을 설명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활용하기 딱 좋은 기능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기능들을 학교에서도 활용하기가 참 좋을 것 같네요. 자, 이 모핑 기능 활용해서 여러분 멋진 프레젠테이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지티비의 이지였습니다. 유용했다면 구독 눌러주세요.